오강제입니다 음. 하와가 시험받을 때그 마음의 상태가 어떠했는지에 대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성경 본문은 창세기 3장 1절로 7절입니다. 창세기 음. 3장 1절로 7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돼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아멘. 지난 그 시간에, 하와가 시험 받을 때그 마음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우리가 4강, 5건 4강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큰 내용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수단으로 준 것을 가지고 그 목적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단이 어떠하든지 간에 목적에 이르는 것이 아니면 그 수단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 수단이 뭐 이제 그 재물이 될 수도 있고, 지혜도 될수 있고, 은사도 될수 있고, 직임도 될수 있고, 뭐, 그, 여러 가지 이제 다 신행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다 수단이 될수 있는데요. 그것을 뭘 잘했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목적하는 대로 나가야 된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면 그리고 수단을 주셨으면 그 수단을 가지고 목적하신 대로 나가야 된다. 그 목적이 우리가 늘 살펴봤지만 그게 뭐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겠어요? 우리를 하나님과 같이 만드셔가지고 교통하려고 하고 우리를 하나님과 같이 만드셔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한 찬양을 올리게 하시고 또 온전한 그 일을 하도록 피전물로서 그 일을 하도록 한것 아닙니까? 이제 그 수단으로 준 것을 완전하게 누리는 그걸 목표로 하고 어, 주님이 그 수단의 다양한 내용들을 다 우리한테 알려주신 것입니다. <웃음>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말이죠. 아이들에 대해서, 뭐, 아이들의 뭐, 이제 발달사도 다 알아야 되겠지만, 아이들의 그 이제 성향이나 이런 것들 다 보면서 또, 그 아이들을 보면서 또 부모의 유전자를 그냥 받고 태어나니까 그 성향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잘 알고 아이들이 이제 그런 데서 어, 어, 삐꾸러지는 일이 없이 그런 대로 아니 그릇된 그런 유전자의 영향을 받아 가지고 삐꾸러지는 일이 없이 또 자기가 이제 먼저 살아본 존재로서 많은 실패를 경험했으니까 그런 데서 삐꾸러지는 일이 없이 온전한 자리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모든 수단을 쓰는 거잖아요. 아이들을 양육하는 모든 수단. 그것은 뭐 외적인 도구도 될 것이고, 내적인 그런 우리 영혼의 활동, 지정위를 통해서 그것을 잘 써가지고, 그렇게, 그야말로, 이제, 이 세상에서, 어, 따져보면, 뭐, 된 사람이 되게 하는 거잖아요. 그 목적이 그거잖아요. 아이들 교육의 목적이. 한 어, 지정의에서, 어, 부족함이 없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그 사람으로서, 그, 본, 본분을 잘 누려갈 수 있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걸다 쓰는 거죠. 지식도 쓰고 지혜, 지혜도, 지혜도 쓰, 쓰고 각양의 뭐 능력도 그 나름대로 이제 쓰고 인내하고 참고 사랑하고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도 교육의 그 목표가 그런 건데 우리가 육신으로 난 자식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분이신데 그리고 영원하신 분이시고 전능하시고 뭐 지혜가 있으시고 아주 의로우신 분이시고 어 그런 분이 에 사람을 지으셨고 그들에게 다양한 이제 뭐 수단을 주셨을 때에는 그 수단을 가지고 목표한 대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한 근데 이제 제일, 어, 그, 어, 중요한 것은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은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인식하는 거잖아요. 주님의 사랑을 인식하고 그 수단으로 준 것들을 잘 써서 이제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이 목표하신 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그게 이제 우리에게 그 주님이 이제 말씀과 성신으로 이렇게 우리를 다스려가시니까 그게 우리에게는 큰 빛이 되는 거죠 엄청난 빛이 되는데 이제 그걸 교회 속에서 누리게 하시고 그 은혜를 누린 사람들이 또 가정 속에서 누리고 개인의 행복 가운데 누리는 거죠 그래서 언약 가정의 아이들이 그런 빛을 보고 주님이 수단으로 주신 것들을 잘 써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또 이제 물론 부모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주님이 목표하신 대로 나가는 거예요. 개인의 행복과 영광, 영달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고 주님이 목표하신 대로. <웃음> 이제 그 주님이 목표하는 최종점 우리 우리가 이제 긴 마라톤을 뛰는 것과 같은 인생의 긴 마라톤을 그 최종점의 목적은 항상 주님이 창조하신 자의 목표를 이루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가난하건 그 사람이 뭐 지식이 많건 지식이 무식하건 뭐 부유하고 권세를 가졌든 어쨌든지 그 위치에서. 주님이 목표하신 대로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이 수단으로 주신 것들을 잘 써서 이르는 거예요. 어떤 처지에서든지. 그, 그것이 그, 극명하게 이제 대비되는 비유가 있잖아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예요. 부자는 그, 다양하게 받은 게 많아요. 부, 조상도 뭐 괜찮게 받았고, 또 환경도 아주 좋게 받았고, 재능도 좋게 받았고, 다 받았어요. 근데 주님이 목표하는 것에는 못 미쳤다. 이그 모든 것을 쓰고. 그리고 환, 아주 좋았죠. 뭐, 자, 자주, 자주 옷을 입었다는 것은 종교 지도자였다고 했는데, 모든 좋은 조건 속에서, 오히려 이제, 동종도 많았다 이제 자기 집 앞에 그그 그 아주 헌대가 있어서 개들 도와서 할때 정도로 아주 그런 사람이 집 앞에 여기 문 앞에 있으면 얼마나 그 힘듭니까 그런데도 그 배려를 해주고 자기 집에서 나가는 걸로 먹고 살수 있도록 배려를 해줬다 이 일반적인 사랑도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목표한 대로는 그 수단을 다 써가지고 주님이 목표한 대로는 못못 썼다 못 나갔다 하는 거지 그러나 그 밖에 그 거지처럼 그냥 말로 그냥 인간적으로 보면 사, 삶이라고 볼수 없죠 거의 노숙 생활을 하는 것까지 하지만 소망을 품고 주님이 가장 목표하신 대로 주님과 교통하고 나중에 이제 마브람의 품에 안긴 걸 보면 그 얼마나 평소에 그렇게 신령한 자들과 교통을 하기 힘썼고, 그런 걸알수 있죠. 부자 청년의 경우도 사실은 그 부자, 거기,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의 그 부자와 뭐 별반 다를 것이 없죠. 수단으로 준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걸 가지고 결국 자기 안에 갇혀가지고, 주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위치로 나오지 못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를 하건, 아니면 성도로서 뭐 살건, 또 아니면 뭐 부자로 살건, 가난한 자로 살건, 어떤 위치에서든지 주님의 사랑을 인식하고, 주님이 수단으로 준, 그 한계 안에서 수단으로 준 것들을 잘 써서, <웃음> 주님이 목표한 대로 나가야 돼. 주님의 목표는, 우리 영혼의 활동이라는 게 지정의가 있는데 그런 그 지정의가 그리스도의 그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거죠.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모든 걸 쏟아가는. 결코 이제 한시적인 것의 마음을 빼앗겨서 거기다가 <웃음> 그 시간을 낭비하고. 또 <웃음> 은사를 낭비하고 그런 것이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웃음> 지난 시간에는 뭐 개혁신학을 다 알고 있고 개혁신학을 전하고 있고 뭐 그래도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면 뭐다 꽝이라는 얘기를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하나그 이제 목표를 이루는 거 분명히 맞는데, 수단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주셨길래 그 수단으로 준 것을 그렇게 쓸 수밖에 없나? 예? 네?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랑을 인식하고 그 수단으로 준 것을 잘 쓰게 하셨는데, 첫 사람이 거기서 넘어졌잖아요. 그 신비한 일인데. 지금은 뭐 타락한 상태니까 그, 그때의 상황을 우리는 결코, 그, 론해볼 수가 없어요. 너무, 그,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게 신비한 일이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게 지음을 받았고, 그런데도 그 안에서 마땅히 올라서야 할 자리로 올라서지 못했다. 주님이 그 사랑을, 그, 그, <웃음> 부요하게 하셨는데, 수단으로 준 것들을 가지고, 부요하게 하게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나중에 이제 더 보겠지만, 부부간의 그 진리에 대화를 하지 않고, 주님이 목표하신 것을 중심으로 서로 교통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더 자라가야 할 것이고, 더, 음 부요하게 무료가야 할 것이 있었는데 그걸 하지 않아서 결국은 그렇게 타락했다. 그렇게 밖에는 우리가 그게 그게 결핍이었다. 주님이 완전하게 지어주셨는데 더 잘할 수 있게 해주셨는데 잘하지 못했으니까 결국 그것을 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 그러니까 지금 그리도 스 안에서 우리가 재창조된 존재 라고 그 거기서 그냥 정체 은혜를 감사하고 거기서 정체될게 아니죠 어찌하든지 그 사랑을 알고 주님이 내 형편에서 주신 다양한 것들을 그 써서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고 모든 그 죄책과 죄의 오염으로부터 벗어난 것을 모든 관계성 속에서 드러내고 표현하고 살아가야 하는 거죠. 오늘 그 이걸 다볼수 있을려나 이게 다다 보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고 그렇다고 절반만 보기에는 또 시간이 너무 짧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것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좀 길게 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그 에베소서에도 보면 그리 또삼위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하나님이 과하실 처소로 지음받게 됐잖아요. 공중곤세 잡은 자의 위치에서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이제 그 이미 이제 하늘에 안심받은 존재로서 하나님이 과하실 처소로서 지음을 받아가는데 거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 의 질서가 있고 그그 그 질서를 그 운용 시스템을 중심으로 어떻게 가정생활을 하고 부부생활을 하고 어떻게 가정생활을 하고 어떻게 사회생활을 하는가 결국 가정생활 개인생활 뭐또 그렇고 가정 부부생활 가정생활 교회 생저 사회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나가는 거예요. <웃음> 그걸 위해서 신령한 전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따가도 보겠지만 다볼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아담이 그 사랑을 알고 첫 처음 사랑을 알고 하와를 봤을 때 하와를 혼 독주하는 게안 좋아서 이제 하하와를 지어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데리고 왔을 때 이는 내뼈 중에 뼈살 중에 살이다 라고 주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최대한의 표현을 한 거잖아요. 이제 그거 그런 것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깨닫고 우리는 이제 재창조된 백성으로서 부부간의 그런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 사랑을 구유하는 같이 나누는 그런 속에서 자라가야 됩니다. 날마다 자라가야 되고 또 부자 간의 뭐, 모녀지간, 뭐, 부자, 모자지간, 어쨌든지 그, 가정생활 속에서 그 완전한 그 가정생활을 누려가야 됩니다. 그게, 그게 사실은 하나님의 그 품, 품위를 나타내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사회 속에서도 자기가 뭐, 노예 형편에 있어도 얼마든지, 그, 이제, 주권을, 하나님의 주권을 아는 자로서, 그 주권적 권세를 받은 자로서, 노예의 위치에 있지만, 그, 주인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니까, 그, 구원받은 사람의 큰 사랑을 아는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웃음> 그리토와 하나 된 품위를 나타내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그 일을 한다 결코 그러니까 불평하거나 원망할 수 없다 그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주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불평과 원망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장애인이 됐건 가난한 자가 됐건 고아가 됐건 과부가 됐건 그거에 자신에 대해서 불평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 속에서 능동적으로, 역동적으로 주님의 사랑을 펼칠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 안에서 주님이 수단으로 주신 것들을 가지고 말이죠. 아무튼, 그, 그걸 위해서 이제 이런 기록들이 있고 이런 가르침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걸 그걸 알면 수단으로준 것들을 가지고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확인하는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첫 사람의 시험받을 상태 그 관해서. 공부하고 있, 있습니다. 하, 하와에게 결정적인 큰 결핍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고 제일로 여기며 살아가는 심정이 부족했다. 는 없던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가지고 주님이 목표한대로 더 부욕해하고 더 아주 살찌우는 일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됐던거죠. 그가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아니었고, 또한 그에게 원시적인 의의가 없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하와나 아담 모두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는 심정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이건 이제 단편적으로 잘라가지고 그 사랑이 부족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처음 창조해도 심이 좋았더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거기서 더 채워서 누려가야 될 것, 못 누렸다는 측면에서 결핍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심정이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인데 거무화여 이건 잘안 쓰는 말인데 이 시간상으로 있은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게 없어졌다 하나님이 사실 우리가 이제 지난 주일날에도 성신 수여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큰 수원지를 내려준 것과 같은 성신 강림의 역사였다. 그것이 종말, 궁극적인 종말의 열매를 내다보게 하는 첫그 열매로서 그 하나님의 작업이셨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 그리고를 통해서 약속한 것을 이루신 거지만, 그러니까 사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성신의 인도를 받으면서 더 확인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첫 창조 때도, 그, 얼마나 큰 사랑을 베풀어 줬는지, <웃음> 그, 알고, 이제 더 전진해 갔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졌단 말이죠. 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들을 그런 심정이 없는 상태로 만드셨더라면, 없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또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또할수 있겠지만 그들이 맨 처음에 창조되었을 때의 상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갖추어 주셨던 것입니다. 수단으로 준 것, 사랑과 아울러 수단으로 준 것들 그것이 거의 완전했다는 것죠 하와는 <웃음> 어린아기로 나와서 점점 장성함에 따라서 자기 자신의 독특한 의식작용과 그로 인한 영혼의 활동을 보이는 그런 상태로 조성된 것이 아니라 맨 처음부터 부족함이 없는 성인으로서 비조된 까닭에 경험의 축적에 의해서 갖게 될 필요한 것들을 이미 갖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필요한 것들을 갖추고 있었다 할때 가장 중요한 것은 즉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고 순정적인 한 사람으로서 마땅히 가졌어야 할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저기 재창조때도 마찬가지지만 초창조때도 사랑을 주시고 사랑을 요구하시는거죠. 사랑을 하나 주시고 하나 요구하시는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주시고 그, 거기에 대한 반응을 그, 중시하신 거예요. 사실, 아담과 하와가 이것의 기초에서 하나님이 주신 수단들을 방편으로 하여 그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주님이 주신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해야 했던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아, 이스라엘이 구약이나 신약을 볼 때, 성경을 볼 때, 에, 이제 율법과 복음이 같이 주어져 있다 하는 하, 하, 하라 하지 말라 하는 그 율법의 내용 이면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점진적으로 진행되어 나왔다. 그지 복음으로, 그러니까 단순히 하라 하지 말라 하는 것으로서, 그, 그, 그 결과로서 어, 그들에게. 뭘 요구한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는 사실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그 내밀하신 언약의 신실하심을 깨닫고, 사랑하면서 그 한계를 알고 더 그거를 내다보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제 초창조 때는 사실, 그, 하지, 그러니까 초창조 때에도 원리는 같은데, 하지 말라, 그, 따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걸 통해서 주님이 목표하신 대로 나갈 수 나가도록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각양의 이제 수단으로 준 것들을 잘 써서 말이죠. 그런데 그걸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완전하게 주셨는가 하는 것을 또 한번 다시 보도록 합니다. 어린 어린 아기는 나면서부터 인간으로서의 몇 가지 독특성을 나타냅니다. 인간이 이제 일반적으로도 동물과는 다르다. 그리고 또 파충류들과는 다르다. 우리가 이제 뇌과학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면서 뇌가 파충류의 뇌가 있고 포유류의 뇌가 있고 대뇌 피질이 있는 그 인간의 그. 뇌가 있다고 했어요. 인간은 그걸 쓸수 있는 그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죠. 그래서 동물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동물과 다른 독특한 특성이 있는데 맨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한 생명체로서 기본적인 것만 나타내는데 아기가 숨을 쉬는 것은 생물로 존재하기 위한 기본적인 생리작용입니다. 젖을 주면 열심히 빠는 것도 이렇게 빠는 것이 다 하고 누가 일러준 것이 없지만 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젖을 대주면 아기가 빨아먹고 그 속에 있는 모든 생리작용이 정당하게 작용해서 차츰차츰 살이 오르고 장성해 갑니다. 그것이 참 신비한 길인데, 그것은 우리가 눈으로 볼수 있는 육체적이고 물리, 물질적인 현상이지만 동시에 눈에 보이지 않는 커다란 법칙이 작용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요건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내셨다 이런 기능을 주셨다 그 기능이 아무렇게나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항상 어떤 일정한 규칙에 따라 움직인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한 현실이 있는 것입니다. 뭐 기본적으로 이제 바충류들도 호, 호흡하고 생명을 유지하는 기본적인 일을 하지만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그 이상의 일을 하는 것을 어렸을 때 보여주잖아요. 뇌가 사실은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뇌는 태어났을 때 95%로 태어난다고 그랬어요. 5%가 만 5살 될 때까지 그 채워지는 기간이라고. 그래서 그 5%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5% 때 일반적으로도 사랑을 못 받고 사회성을 못, 못 인식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가 되고. 그런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일반 학자들은 이제 그, 그, 영혼의 활동의 그 신학적인 내용을 모르고 생리적인 내용만 알기 때문에 그냥 떠있는 현상적인 것만 갖고 연구할 수 밖에 없어요. 그것이 중요한 패턴이긴 하지만 그 이상은 못 본다. 우리는 그래서 성경 게시를 통해서 이런 인간이 뭐가 다른가를 분명하게 알수 있는거죠 여긴 또 웃고 반응할 수 있는 영혼의 활동에 대해서 이제 쭉 보여주는데요 그리고 이제 어린아이가 뱃속에서 나와서 얼마 되지 않았을때부터 여러가지 얼굴 짓도 하고 소리도 하고 하는것을 뭐 아이 키워본 사람들은 다 알죠 재채기도 하고 기침도 하고 할 것은 다 합니다 가만히 보고 있으면 사람이니까 사람짓은 다 아는구나 하고 느끼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인간의 독특성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독특성이 어떻게 이제 발현돼서 나타나는가를 보는 거죠. 예컨대 아이들이 우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것이 의사를 표현하고 전달하는 가장 유효한 적절,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니까 많이 읍니다 <웃음> 배고파도 울고 몸이 조금 불편해도 울고 오줌 싸놓고도 울고 조금 신기가 불편해도 웁니다. 그것이 또한 신기한 일입니다. 하지만 특히 재미있는 것은 보통 배냇짓이라고 하는데 아기들이 가끔 가다가 얼굴을 변해서, 이제, 웃는 모양을 질 때가 있잖아요. 자, 자다가도 괜히 씨 웃고 그러잖아요. 아주 갓난 아이인데, 무슨 뭘 느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닌데. 그래서 이제 베네치시라고 하는데, 이제 난지한 주일이나 두 주일밖에 안된 아기가 웃는 것입니다. 동물의 새끼들이 웃는 것은 볼수 없지만, 사람의 아기들은 웃습니다. <웃음> 이 사실은 그가 인간이라는 훌륭한 존재인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다른 동물과 다른 것이 다른 면이 이제 이런 독특한 면입니다. 인간은 동물이나 식물과 달리 웃을 수 있는 생명체입니다. 왜 <웃음> 개들도 웃는 모양이 있을 수 있고 소들도 가끔 그런 모양을 질 때는 있어요. 그것이 이제 훈련돼 가지고. 그 어떤 먹을 것을 주니까 그렇게 훈련해서 할 수는 있는데, 인간처럼 뭐가 영혼의 활동이 있어서 어떤 사고의 작용으로 웃고 하는 것은 그게 동물 세계에서는 없다. 사람은 그걸 모르니까, 그냥 이제 보통 불신자들은 그런 내용을 모르니까, 아꼭 이, 의인화해고 개도 인격이 있는 것처럼 말을 해버리고 그렇게 하는데 사람보다 낫다고 하고 사실은 뭐 개도 다 섭리하시는 거지 일반적인 그 섭리 하에서 섭리하시는 것은 사람이 개를 통해서 배울 점이 있게 하실 때 그렇게 섭리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어떤 때는 개만도 못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웃음> 웃음을 일으킬 수 있는 여러 현상은 사람의 속에서 웃음이 나오게끔 만드는 그 의식작용은 나중에 이제 지각이 발달하면 더 현저하게 나타납니다 아이들이 보통 이제 인간 발달사를 공부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5세까지는 선악을 일반적으로 양심에 의한 선악을 구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아 이게 하면 안 된다, 하면 혼난다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안 하는 것뿐이지 얘가 도덕적으로 아 이게 진짜 나쁜 일이니까 안 한다 이런 게 없어요. 자기들의 그 생계와 관련해 가지고 아 이렇게 하면 내가 유익을 얻고 좋게. 대우를 받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을 또, 아까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지금은 이래? 하고 도덕적으로 충고할 수 없다. 우리는 그, 그,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아, 그, 그게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이제, 우리가 훈육을 하는 거죠. 어느 정도 인생을 살아온 입장에서 그렇게 살면, 그, 너무, 사회적으로나, 관계적으로, 너무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제안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안, 그것, 그것이, 그, 옳지 않고,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는 것을, 어려서부터 훈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내가, 아까 얘기해서, 너 시인도 했는데, 지금 왜안 그래? 그렇게 말할 수 없다. 애들은 안 듣는 게 당연하고, 뭐, 그리고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언덴지 안 들어요. 금방 시인에서도안 들어요. 안 듣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열받아갖고 나는 저렇게 안 컸는데 저 새끼는 어떻게 저렇게 저, 저, 저런가 하고 시험에 들고 그, 그 낙마할 일이 없어요. 인간의 본존, 전적 부패와 전적 무기능을 알면 아, 이해를 할수 있다. 내가 감정이 이렇게 움직이는 건 부모로서 감정이 움직이는 것은 내가 어떤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기대에 못 미칠 때 화가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사실은 그 부모가 자식을 교육할 수가 없어요. 일반적으로도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지만 심리 상담을 할때 <웃음> 심리 상담을 할때 내가 어렸을 때 이런 사람들 때문에 고통을 받았는데 그런 사람을 환자로 대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속에서 열불 나겠어요. 근데 그 열불 나면 이 사람을 상담할 수 있는 자격 조건에서 이미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맡겨야 돼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아이들을 훈육할 때도, 그러니까 부모가 열불 나면 자식을 키울 수 있는 그 자격 위치, 교사의 위치에서 이미 떠나. 인간성, 인간론을 모르는 거지. 인간의 전적 부패와 무능력을 모르는 거지. 뻔히 돌아서면 거짓말하고, 그, 다르게 행동할 걸, 그냥, 그, 그게 정상이라는 걸 알아야, 그, 이해할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기다릴 수 있고 기다릴 수 있어요. 굉장히 그게 중요해요. 이제 앞으로 이제 혼인해가고 자식을 낳아서 키울 때 그걸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다섯 살 무렵까지. 그래서 그그그 그, 그 전에는 사실은 그게 이제 뭐 도덕이 알아서 그런 게아니다 양심이 선악을 분변할 줄 알아서 그런 걸. 요즘 개인차는 있을 수 있죠, 약간. 사람에 따라서. 근데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이해하고 기다려요. 사람이 사람을 못 바꾸는 거니까. 커도요, 커도, 거두 그, 이제, 뭐, 심리학자들이 그래요. 그, 그 어린애들 말안 듣는다 그러면 어른, 당신 남편은 말 듣느냐고, 당신 말 듣느냐고. 안 듣거든. 사람은 안 듣게 돼. 타락해가지고 더안 들어요. 자기 뜻대로 하지, 뭐, 그냥, 어, 그래서 알았어. 그렇게 건너머 듣고 자기 방식대로 하는 거지. 보통은 다 그렇다, 일반적으로. 은혜가 있을 때만 그 귀담아 듣고 이해하고 따라가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 그, 그런 걸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야지. 내가 너 이렇게 가르쳤는데 너왜 이래? 자기도 그렇게 안 하거든요. 자기도 자신에 대해서 가르쳐도 자기 자신도 통제를 못해요. 인간이. 그런데 다른 사람을 통제할 수 있다는 건 거짓말이잖아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기도할 뿐이죠. 기도해야죠.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이 나로 변화시켜 주셨는데 저 사람도 주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내가 사람을 어떻게 해보려고. 목해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내가 바른 말을 전했으니까 왜안 들어? 이렇게 말할 수 없다. 위 안에는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어서, 그걸 생명성으로 누리는 사람이 있고, 뭘못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완전한 알곡인지, 어떤 사람이 완전한 가라지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의뢰하고, 기도하고, 우리는 내가 먼저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그렇지 않은 그 나올 수 없는 게 나오면 그거는 칭찬해 줘야 되잖아요. 오히려 칭찬해 줘야 돼. 아담 하나님께서 이게 좀 얘기가 좀빗 나갔는데 하나님이 아합이 회개했을 때 들어 주시오. 그건 아합한테 나올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은혜로 일반적으로도 누려서 나온 거니까 그걸 인정해 준 거예요. 문화세도 마찬가지예요. 문화세도 얼마나 악한 왕이에요. 그런데 저가 구할때 들어주셨어요. 그건 왜냐하면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거니까 나올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거. 그러니까 그거 인정해준. 근데 그거 인정해줬다고 전체를 인정해준 건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우리 자식들도 언약의 자녀들도 그렇고 언약 가정도. 죄밖에 나올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그 의의를 주입해 놓은 게 아니고 선언해 놓기 때문에 여전히 옛사람의 성향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말로는 믿음으로 살아보겠다고 하지만 돌아서서 또딴 짓하고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 자기가 그렇게 경험해 본 사람은 이해를 할수 있잖아요 주님의 궁유를 바라고 살 뿐이지 그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게 마음 상처를 안 받고 오직 주님의 사랑과 어, 궁율과 은혜만 바란다 교권과 지식으로 사람이 안 바뀝니다. 절대 안 바뀝니다. 그건 수단이죠. 주님이 은혜를 사랑을 주셔야 돼요. 사랑을 주셔야 사람이 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우리는 참아야 됩니다. 끝까지 참아야 돼요. 죽을 때 변할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우리도, 우리가 좀 나아가지고 변화된 게 아니잖아요. 그걸 알면 절대 내가 높은 마음을 먹을 수 없고, 우리 지난 주일날 겸손에 대해서 배웠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가지고, 내가 더 먼저 아은 지식과 선물로 받은 수단, 여러 가지를 가지고, 가지고, 너왜 그래? 그렇게 말할 수 없다.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했을때도 그 그런 면을 본받으라고 한거지 그냥 내가 잘 사는거 본받고 따라오라는게 아니에요 그거 절대 아니에요 바울의 인간론을 보면 그래요 승질내면 안됩니다 참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알면 승질내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남의 죄를 보면 내 죄를 생각하고 내 의를 생각하면 그리스도의 의를 생각하라 그다 그래야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남은 기다릴 줄 알고 나는 주님의 공유를 바라고 이게 되지요. 아무튼 그게 참 사람이 이제 동물하고 다른 점. <웃음> 여기 웃을 수 있는 것 때문에 거기서 얘기가 많이 진전이 됐는데 사람이 이성의 작용으로 웃을 수 있는 것은 사람만이 할수 있는 거다. 이게 하나님이 참 우리 사랑해서 그런 기능을 주신 거죠. <웃음> 조금 어서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생각해 보면 그것은 아. 그의 영혼의 기능이 충분히 작용하면, 그 작용하는 바를 육체를 통해서 외적으로 표시할 수 있다는 것을 벌써 나타내고 있는 거죠. 어린아이들이 이제 조금이라든지 커가면서 진짜 웃을 줄 알고, 진짜 슬퍼할 줄 알고. 음. 만약 영혼의 이 기능의 작용이라는 것이 없다면, 이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웃었다 그러면 영혼의 기능이 없이 그냥 웃었다 그러면 그냥 뭐 어떻게 그 그냥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덜어는 짐승들이 입을 번 껀이 벌리면 여기 나오는. 그걸 보고 사람들이 소가 웃는다. 염소가 웃는다 하고 말을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아무런 법칙이 없습니다. 소가 뭐 도살장에 끌려갈 때 죽을까봐 겁나가지고 눈물을 흘린다. 그것도 사실은 그뭐 이성이 있어서 눈물을 흘린 게 아니에요. 그 냄새가 독하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과학적인 증거들이 있기도 한데 <웃음> <웃음> 왜 그렇게 하는지 알수 없으나 그것이 일종의 생리 작용에 불과한 것이지 어떤 영혼의 기능의 작용이 있어서 우스갯소리를 듣고 웃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어, 어린 아기는 처음에는 그렇게 외적인 생리작용으로 웃는 모양을 내지만 그것이 점, 장차, 어, 점차 커져서 웃은 얘기를 이제 웃을 만한 이유가 있을 때 정말로 웃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웃음> <웃음> 웃을 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영혼의 기능이, 기능의 작용이 있어서 어떤 개념이나 관념이 전달되면 그것이 논리에 맞지도 않고 또 모순이 있는데도 이상하게 불편함을 주지 않을 때 웃음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데서 확실히 간취할 수 있는 것은 그 아, 아, 아이 속에서 영혼의 기능들이 장, 어, 어. 장차 충분히 활용될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틀린 것을 말하면서도 그거 맞다고 우기잖아요, 애들이. 근데 그걸 아무 거리낌이 없이, 그, 저, 그렇게 하면 그큰 문제죠. 예? 그 이제 약간 도착증이, 음. 아까 이따가도 보겠지만, 약간 도착적인 행동인데. 아니에요. 근데 애들은 거꾸로, 청개구리처럼 거꾸로 말해도 그게 틀, 자기가 말한 게 틀린 걸 알고 웃으면서 아니라고 우겨요. 자기 말이 맞다고. 그, 그게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영혼의 활동이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 저기, 벌이 또 하나 날아다녀도 제가 잡아야 될것 같은데. <웃음> 이런데서 한가지 확실히 간취할 수 있는 것은 그 아이 속에서 영혼의 기능들이 점차 충분히 활용될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아, 아, 아기, 아기가 이제 웃는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렇지 장차는 많이 우, 웃을 만한 여러가지 일들은 외부에서 발생하지만 그 자체가 울고 웃게 하는게 결코 아닌 것입니다. 구조적으로 인간이 파충류의 뇌, 보유류의 뇌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뇌를, 그 대뇌 피질의 뇌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인간으로서 성장하는 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5%의 뇌가 이제 5세까지 자란다고 보면, 그때 이제 정상하게 사랑을 못 받고, 정상하게 사회성을 못 배우면, 그게 이제 똑같이 갖고 있어도, 그거는 맞지 않아요. 그걸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사람 속에 영혼이 역사하여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람이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영혼이 있어서 그 영혼의 기능이 작용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원론이이 이 세상에 지배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선과 악, 원래 선과 악이 존재하고, <웃음> 그래갖고, 그걸 그냥 그렇게 쭉 사상적으로 풀어내가는 것을 이원론이라고 그러는데, 인간의 구조도 이원론적으로 설명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혼과 몸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인간은 단순히 그렇게 구분해서 나눌 게 아니다. 유기적으로 활동하는 영혼과 유기 유기적으로 활동하는 그런 존재다 그런 것이 밝혀졌어요. <웃음> 그래서 이제 이원론이라는 말을 안 쓰고 듀얼리즘이라는 말을 안 쓰고 듀얼리티라고 하는 말, 이원성이 있다 이렇게 인간에 이원성이 이원성이 있는데 그 영혼의 에, 작용으로 이제. 일반적으로도 이제 그 영혼의 작용으로 사람됨을 나타내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그 타락한 인간에게 남아 있는 하나님의 희미한 형상이에요. 이지어지고 일그러졌지만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어, 죄는 미워해도 죄 죄인은 미워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죄는 미워해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말도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 영혼의 그 최고의 작용은 그렇게 이제 단순히 울고 웃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 그 사랑을, 완벽한 사랑을 할수 있다는 것에 대해, 그것에, 에,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이제, 유추할 수 있는 것, 그 사랑을. 요, <웃음> 사랑까지만 하겠습니다. 영혼의 최고의 작용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 그럼 영혼의 기능이 작용, 가운데 최고의 작용 그 훌륭한 작용은 무엇입니까? 성인이 되어 그런 작용이 충분히 속에 있어야만 비로소 사람으로서 완전한 구실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건 하나님께 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처음부터 명확하게 다 움직이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반드시 나이가 스무살이 되어야만 그렇게 된다는 법 없습니다 어린아이라도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성신의 사랑과 그 말씀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그런 태도가 하나님 사랑이 나타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 유튜브에 보면 그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하셨던 그 버런트 깜파이스 교수의 완전한 사랑이라는 강설이 한편 올라와 있습니다 그걸 한번 유해무 교수가 통역을 한 건데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걸 통해서 그 완전한 사랑 이 세상에서 그 완전한 사랑을 추구하는데 절대 못 가는 거라고 못 일을 주님이 보이신 그 사랑을 그 우리가 알면서 비로소 완전한 사랑을 할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핵심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완전한 사랑을 그냥 그 어떤 그 완전한 자유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주권을 가지고 제한된 환경 속에서 완전한 사랑을 할수 있다 하는 것을 그그 그 말씀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그긴 그 설교가 아닌데 예, 제, 최근에 그걸 보고 이제 뭐 예,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 감동을 그 완전한 사랑이 과연 무엇인가? 그 아, 도, 동일한 성신의 은혜가 있으면 같은 같이 은혜를 나눌 수 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웃음> 이건 우리가 사실 그 주님 아까도 에베소서 얘기했지만. 그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하나님의 허락하신 질서 속에서 가장 가까운 부부간에 그 완전한 사랑을 구유한다. 이 저기, 지금, 첫 창조 때 아담이 하와에 대해서 그런 사랑, 완전한 사랑을 표현한 것을, 뭐, 그걸 통해서 그 이제 그 영혼의 활동의 최정점이 무엇인가, 그것이 사랑이다 하는 것을 변증하시는데, 그런 것이에요. 내가 죽께 받은 사랑이 있으면 원수 사랑하는데 같은 생명을 가진 그 지체와의 사랑이 가장 처음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을 가장 제일 처음 시연할 수 있는 데가 부부간의, 부부간의 사랑, 부부간의 완벽한 사랑이죠, 완전한 사랑. 단순히 그냥 그렇게 해야만 된다고 하는 당위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그 사랑을 너무도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서 나타내는 겁니다. 그냥 조금 이 세상 덕성 있는 사람이 나타내는 정도가 아니고요.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서 죽는 사랑이잖아요. 헌신하는 사랑. 그 사랑을 어떻게든지 말씀과 성신을 의지해서 누려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 그런 방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에 의해서 그 사랑이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에요. 월, 원래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첫 창조 때도 그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영혼의 활동으로 보였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 목표한 대로 그 사랑을 가지고 수단을 써서 그 목표한 대로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결핍이 있어서 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창조된 존재로서는 그그리도의 완전한 사랑을 받았으면 그 완전한 사랑 가운데 그리도에 장성한 물량이 충만한 데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이게 그냥 사단이 건드리지도 않아도 건드릴 필요도 있어요. 없어요. 사실 이미 넘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그런 그런 것을 말하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어린아이라도 사랑하는 거지. 사랑한다는 건 하나님께 대한 신뢰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 사람, 그분의 말을 듣, 듣는 것부터.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그런 영혼의 작용이. 말을 안 듣고 사랑한다고 하는 건 이제 거짓말이죠. <웃음> 이제 부모에 대한 사랑, 우리가 이제 그때, 솔계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했었는데, 지난 시간에. 아무튼 그걸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한 그런, 그 안에서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부부간의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젖된 아이가 그 어미에 있는 품과 같다 하는 시편 말씀과 같이 젖했어도 그 어미 품에 가만히 누워 있으면 아이가 평안과 안식을 그 나타내죠. 그렇게 신뢰를 합니다. 1 년만 지나도 부모를 신뢰한다. 아마 이 당시에 아마 김홍준 목사님은 어린아이를 한번 혼내는데 그다음에는 아무리 오라고 해도안 오는데 그 부모가 오라고 하니까. 금방 간 것을 경험하셨던 것 같아. 이제 그걸 또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신뢰를 하면 신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애정이 생기는 거죠. 사랑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이 성숙함은 결국은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인간이 인간다운 본위를 가지는 것이고, 인간다운 그 특권을 발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부부간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외모의 사랑이 아니죠. 조건부의 사랑이 아니에요. 외모를 보고 날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난 거기에 자격미달이에요. 조건도 하나도 갖춘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외모도 맞지 않고 조건도 맞지 않는 사람을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주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내가 가진 그 상대적인 걸 가지고 비교해 본다. 그래가지고 나한테 안 맞아. 싫어.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게, 그게 교만한 거잖아요. 그게 진짜 교만한 거예요. 진짜 사랑을 아는 사람은 진짜 사랑할 수 없는 사랑을,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 우리가 아직, 원수됐을 때 죄인됐을 때 그걸 사랑하셨잖아요. 그럴 때 비로소 인간이 가장 인간다운 그 본위를 가지고 있는 가지게 되는 것이고 인간다운 그 특권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는 신뢰가 있고 사랑도 있지만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 그런 것이 없다면 아주 유치하다 하는 걸 나타냅니다. 자기한테 잘해주고. 조건부적으로 아주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아주 가까이 하고만그 주님의 사랑을 잘 모르는 거예요, 진짜. 오늘날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나 사랑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죄의 오염이 또한 죄의 무서운 세력이 어두운 가운데 그를 집어 넣을 넣은 까닭입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어서 영혼의 기능이 무기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전쪽 부패, 전쪽 무기능이냐. 죄책과 죄의 오염 가운데 옴삭살삭 할수 없게 됐어. 그러니까, 인간 안에 나올 수없 나올 수 있는 게 선이 없는데, 나올 수 있는 선이 없는데, 주님이 선을 행하게 하셨으면 그 선은 다 주님이 영광 받으실 선이잖아요. 우리가 누구와 관계를 맺고, 저, 교통을 할 때도 그런 사랑이 있는가? 그런 방향이 있는가? 그것만 확인하면 되죠. 사실. 도무지 나올 수 없는 것이 저 사람 속에서 나오고 있고 그것이 부여해지고 있다. 교회 속에서. 그 진짜 사랑이잖아요. 그게. 그런 걸 가지고 진짜 사랑으로 알아야 돼. 우리가 거짓된 사랑, 사탕발림에 속아가지고 인생을 낭비한게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래요. <웃음> 부모자식간에도 그렇고 사실. 영원히 전적으로 무, 무, 부패하고 무기능, 무, 무능력하게 된 상태에서는 희초적인 의의 상태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아무리 애를 써봐도 스스로는 안 됩니다. 죄의 무서운 세력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사이를 갈라놓아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나 하나님께 대한 신뢰, 그것을 격리시켜서 멀리 떼 놓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런 무서운 가운데에 빠져들어가 있는 것이 죄로 말미 아마 오염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용어를 쓸 때도 제가 이제 죄의 오염이라는 말을 쓰고 죄의 권세라는 말을 썼잖아요. 그 아래 우리는 꼼짝달짝 못해 사망공세 잡은 자아래서 꼼짝달짝 못하던 자예요. 그런데 주님이 영원전에 그리토 안에서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사랑으로 생명을 주셔서 복음을 들을 때 움직임이 거기에 그래서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선을 행할 수 있게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진짜 사랑을 할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궁극적으로 나가야할 대로 알고 나가게 됩니다 왜 주님이 그 사랑을 보여주셨고 어디로 가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나 무엇 뭐 때문에 나에게 지식을 주시고 뭐 재물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은사 재능을 주셨나 그거를 통해서 그 완전한 대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한 자기를 부모도 자기를 다 녹여가지고 자식한테 다 갖다 주려고 하는 내가 먹는 거안 먹고 신자들은 더워져. 그리스도께서 천지에 다 주제이시지만 자신을 다 녹여서 우리에게 사랑을 다 먹여주셨잖아요. 우리는 우리를 녹여서 이웃사랑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렇게 해야 마땅. 그걸 우리를 서로 그게 못 미치니까 서로를 동료하고 위로를 주고 힘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약하니까 그걸 서로 함께 하자고 하는 거죠. 그게 교회 생활하는 거잖아요. 그게 흠 뜯고 시기하고 자기는 괜찮은 것처럼 높여가지고 함부로 말하고 그건 아니에요. 그건 절대 그건 사랑을 모르는 겁니다. 왜 사랑 영혼의 활동으로서 사랑을 얘기하는. 너무도 첫사랑, 첫창조 때에도 큰 사랑을 주셨고, 재창조 때에도 넘치는 사랑을 주셨다. 그,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모든 수단을 써서, 그 완전한 대로 나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첫사람 실패했을, 그, 그 동일한 상태로 빠질 수 있다. 하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보는 겁니다. 이런 공부도 하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